정말 다 쏟아붓듯이 연기를 해서 정말 눈물, 콧물 다 쏟았어요. 근데 사실 우리가 시지를 지웠어요. 콧물이 너무, 너무 많이 나와 i 네, 너무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이 bit of a little 지워주세요. 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. 네, 그리고 지워주시더라고요. 네. 콧물 얘기를 이렇게 또 난데없이. <웃음> 지우던가 안올던가둘 중에 하나를 예, 택를 그렇죠. 해야 된다고. 예.